숨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 야 뭔가 비비 야 비비적 되고 있다 지금. 봤다. 고지내라. 손전이 말고 손전이. 나갔다. 아우손질려 What the fuck? What? 빠졌는데. 으아, 으아, 리아으 으아, 으 우리한테 왜 열어놓은거야? 미션 락걸아 미션 락 걸렸어? 아, 아, 락 걸렸어? 씨, 아 그림은 좋네 그림 <웃음> 군함 부르셨습니까? 군함 부르셨어요? 아니요 <웃음> 그러게 무리해서 밟는다 했어 이게 뭐야 이게 <웃음> 이게 뭐냐고 <웃음> 군함비 얼마 받아야 되지? 아주 쭉 알고 커피를 사왔죠 아그러니까오 <웃음> 좋아좋아 좋아. 이거 어디다 달아요? 어 여기 여기 아니 이거? 맞죠맞아 이거 어떻게 빼는거야? 그냥 자막 빼는건데 일자 일자 뭐그 드라이버같은걸로 이렇게 제껴가지고 이걸로 제껴 놓은가? 어. 일자드라이버 넣어가지고 어디다 넣어 여기다가? 아니 여기 여기 보면은 이거? 어 거기 거기 제껴가지고 지렛대로 똑 그렇지 그럼 여기 근데 이거 나사를 잘껴야 된다. 이빨 나가면 아장 난다고. 아니 옆으로 안 들어 옆으로 들어가면 안 돼. 제대로 들어가야 돼. 억지로 하지 말고. 어, 끝까지. 오케이. 자 아, 이게 고난 방법이에요. 어, 그렇지 그렇지. 빠지시면 당하지 마시고. 교보제다 교보제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<웃음>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와. 이 사람들 다 봐요. 어? <웃음> 군함비 얼마 받을까? 야 군함비 여자친구. 야, 어, <웃음> 여 여자친구, 야, 왜 여자친구, 왜 너? 여자친구 너. 여자 소개해줘. 네. 아 여자친구 소개시켜달라고? 어, 여자친구 달라. 아 갑자기 모르네. 아이 사람이 선 넘네. <웃음> 이 사람이 이, 사람이, <웃음> 손 남네, 손 <웃음> 야, 야, 이 사람. 선 넘네. 선 넘네. 안녕. 뭐 하고 있어요? 엔단 놓아야 돼드라이버 놓고. 드라이브. 아니, 어떻게 놓고? 엔단 놓고. 가이바 가이바. 어. 천천히. 천천히 그냥. Okay. 우리는 그럼 좀 물러나자. 튕기면은 다칠 수도 있거든? 야, 차 빠진 사람은 마음 아파 죽겠는데 저러고 있어. 영파라, 그림은 좋아. 그림 대박이야. 오, 좋아. 아이디어 좋아. 간다. 천천히 밟아. stop s t o 편태를 빼고 빼고 기분 좋은데요? 어? 아니 기분이 좋다고 태 아니야 태 간다 간다, 간다 또 들어간다 <가 Si lifestyle> <추로> 가감하게 가감하게 가감하게 쭉쭉 밟아 밟아 내려 가지 말고 들어갔다또 <웃음> <들어왔다 웃음> 들어갔다 아아 차를 잡고 싶어 이거 일부러, 같아 일부러 하는 거 아니야? 천천히 뒤로 천천히 일자로 천천히 뒤로 나 괜히 들어왔어 여기 <웃음> 천천히 뒤로 <웃음> 해봐 <해마>. 야 <뭐야>, 이게 가봐 <웃음> 일자로 일자로 안나가? 별걸 <웃음> 안나와네 아, 나가래 나나 안할래 이제 나 이제 안내려와야지 나는 너 내려와야지 이제 너야 이제 난 안내려와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잘 빠져? 어우, 약하네 모래가. 내가 어... 또, <웃음> 또, 또 꺼내 줘야 돼. 또 아, 꺼내 줘. <웃음> 야, 내가 빠지면 내가 갈거 아니야. <웃음> 야, 근데 창고나 너 빠지면 안 된다. 빠지면 너 빠지면 우리. 아니지 날가 있구나 난 집에 가야지. 어? 야 우리 집에 가자. 내 겁나 와지고 <웃음> 그래, 그래 그래 그래. 가자, 가자 집에 가자. <웃음> 야다집 오른다. 평지처럼 다니야 평지처럼. 저렇게 거리를 둬야돼요? 그런가봐? 그냥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거 아닐까? <웃음> 오 나온다 핸들 있어요! 핸들에 똑바로 해! 힘주아이밖까 아직 안 빠졌어 됐대 됐대 아니 군환을 이렇게 자주 담으면 어떻게군난한차군 차는 다시 언덕으로 쭉 밟어 할수 있어 할수 있다 오케이 쭉가쭉가쭉가쭉가야두번다리 내려오지마 <웃음> 쟤 여기도 솔직히 불안했다 아우 이제 좀 따뜻한 거좀 먹자